네, 날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날이 밝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요. 햇빛에 비춰서 이렇게 그림자가 딱 생기고 좀 볼만하죠? 딱 일어나서 열고 방수천도 열어줍니다. 딱 하면은 이제 낮의 풍경이 이렇게 딱 펼쳐집니다. 예 이렇게 생활다보면 가끔씩 모기가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저기 날려다니다가 물면 간지럽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스프레이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는거죠 이거는 제가 주로 먹는 식량들 식량들은 이 바구니한테 주어놓고 그 <웃음> <이렇게> 나가서 얼마 <웃음> <웃음> 하죠? 햇빛이 초록빛 밑에 비추니까 장관이네. 햇빛이 초록잎에 비추니까 잠깐이네요 여기는 이제 제 호스트를 해서 이제 약간 덜마른 빨래가 있으면 여기다가 옷가지들을 걸어놔요 이 양말도 넣어놓고 그리고 이건 제 캐리어 이렇게 나무 기둥에다가 자물쇠를 잠궈놨어요 그래서 못 가져가요 이거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열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어놓냐면 굳이 이렇게 잠글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놨어요. 이 가방을 잠글 수 있거든요. 근데 잠그지 않은 이유가 굳이 잠글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뭐 기껏해봤자 뭐 옷가지나 식량등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주로 마시고 있는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것들은 필요할 때 바로 꺼내먹을 수 있게 딱바닥에 딱바닥에다가 넓어놓죠. 이게 가끔씩 이렇게 사람 소리가 들릴 때 있는데 조금씩 저기 보일 때가 있을 건. 데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 잎들이 다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이렇게 여기를 못 봐요. 제가 이렇게 들키지 않고 어쩌면 들키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한 3주 가량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잘 은신을 다잘 해가지고 그런 것 같고 잘 숨어서 예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면 은 아무리 이걸 닫아 놓는다고 해도 이렇게 잠가 놓는다고 해도 여기 보면 이렇게 면 여기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여기 안에 물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어떻게 하면 여기 물이 안 들어가게 하냐 방수천 있죠 방수천에 사서 여기다 깔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물, 물이 물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쭉 가시다 보면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나뭇가지들이 있고 큰 나무 통토막이 있는데 여기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잠깐 저기 앉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한번 짐을 싸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텐트를 분해한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래는 젖지 않았죠. 텐트 덕분에. 음. 이렇게 분해를 했고 이건 제 담요를 잠시 위에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곳을 떠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맞췄고요 짐은 다 이렇게 다쌌습니다 일단 이걸 들어야 하는데 보통 같았으면이걸 옮길 때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조심조심 했겠죠 근데 지금은 빠져나가는 길이니까 들켜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면서 가도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야 나가는 길이 있고 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아 이렇게 제가 길입니다 여기 등산로랑 제가 지냈던 곳은 이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나뭇잎들이 다 가려져서 제 물건들이 별로 이상이 없,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좋네요 이렇게 밀고 갈겁니다 볼이 있어서 이렇게 잠가진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나가는 길 이거는 계속 병들이 들어 있어서 플라스틱이나 병들이 들어 있어서 자꾸 뒤에다 실고 가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나가는 길입니다. 어서 하죠